아, 아 국밥만 남기고 팔았어도 됐잖아. 아니 육발 한번 해가지고 약간 졸렸어. 혹시 맥스나 있을 수도 있어서 약간 무서웠어요. 아. 어, 잡밥이죠 지면은 게임 삭제합니다. 예 오, 이겼다니까. 예 이겼다. 존거 아, 즐거 웠다. 오호, 사망 몇틴가 설마 사망 오라. 설마 어미인프 설마 또 겨우치나? 어라? 아니.. 줘봐 한번.. 지면은.. 신고한다.. 신고한다 나 진짜 지면은.. <S> <S> 폭탄 안 되는 거야. 거죠 그러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폭탄 발동 시 시키는... 왜냐면 아 폭탄 여러 번 나가니까 1 2개 나가니까 없어가지고 폭탄도 괜찮아요? 예, 예, 예. 그러네? 나도 많은데. 아! 오오 오! 요 무전사! 이게 뭐야? <웃음> 아 이거 도밍 이 새끼. 아 매장. 무 <웃음> <웃음> 아, 이로토리 같은 놈, 아, 죽네 이런 로터리 아, 대치차이... 아, 목리 어. 아, 허지 허리... 허리... 허리... 독리리아리 허리... 리리 되나, 이거? 된다, 이거.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아, 죽였다, 죽였다. 와! 죽였다. 어! 아니네? 아, 일 부족하잖아! 아이씨! 야, 황금! 황금 멀 멀바사. 봐서, 황금 멀 봐서, 다 뭐지? 개쩐다.. 이거.. 주나요? 해볼까? 아! 진짜! 그딸피에 받았어? 이기요?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네요 아 갈릭코스인데 이거 과연 지랄 났네 창고는 팔게요 그냥 필요 없어요 그 이상 네, 무한이 됩니다 이게 리로 안 돌렸네? 이제 음. 돌려놓은 줄 알았는데? <웃음> 왜 선입력이 안 먹나 했네? 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세요 누나 나주고 어. 개 다시 한번 Two bits. 아저 날먹대 가짝아 <웃음> 진짜 날먹파 씨. <웃음> 아 개사기쳐 리븐들 언제 잡냐? 어 좋아 이러면 좀 할만하지 않나? 야 이거 자체왜 엑조디아 하고 있냐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엑조디아 1번 안에 잡아야 되는데 야이건 진거 아니야? 이건 진거 같은데 여기서 잡았어야 돼 아니야 지금 잡아도 이긴다 아아다 맞아 죽었다 아다 맞아 진짜 아이씨 자체, 자체 액조리야당했어 얘가 운이 좋았다는데 여기를 광고로 갈 돈. 있어